오늘은 부안 변산 간음봉 내소사 트레킹을 왔습니다. 오늘 <놀람>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셨습니다. 대대소사 네, 네, 1주문에서요 저희들은 당산나무를 끼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. 대대소에서요 오른쪽으로 약한1 5 0 m 정도 마을길 따라가다 보면 바로 등산입구가 나옵니다. 트레킹 전에요 막걸리 같은 어취의 소이배가 야자 매트도 깔려 있고, 아 단풍이 들어가지고요. 아재 좋네요. 지금 올라갈 생각이 없는가 봅니다, 이와 <웃음> 오늘 아주 낙엽이, 아주 단풍 나무 낙엽 비가 떨어집니다. 바라보니까요. 처음 길은 상당히 좀 경사가 있는 좀 오르막 길이네요. 네소사 입구에 그 많은 분들이 계시더만 등산객들은. 한번도 안오시고 어, 제대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아 첫번째 전망대가 좀 나왔습니다. 아 주차장에 저 마을도 하늘에 싹 보이네요. 아 곡소리가 좀 나지요. 이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. 탁팀 공간이 좀 나타났습니다. 선화우수 향기 좋네요. 무러다 보이는데, 하하하, 그래, 서해 받아요. 뭐, 이런, 이 정도는 가볍게 올라가야 저희 힘들게 사는 척 한답니다. <웃음> 승지가또 나타나가지고요 오 마치 걸을만 합니다 아 일단은 또 약간 내리막길 나오는데요 일단 내려가는게 좋긴 하는데 또 그만큼 또 올라가야 되겠죠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또 벌써 이제 조금 내려오니까 올라가잖아 아이고. 아우 이고아 날씨 정말 좋네요 저니까 가을 날씨입니다 한국사서 한눈에 아주 디아정됩니다정디정 정말, 정말, 정는것 같습니다 이제 말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 또 세봉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, 드디어 세봉 정상이 왔습니다 세봉 정상에서 본 조망인데요 이제 슬슬 물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를 일단 가야 내려옵니까 갑시다 하나 레츠 오. 오. 세요. 하나, 2, 3 아, 뒤에서 나가자 한눈에 조망이 됩니다 아, 지금 또 엄청난 계단이 나타났는데요 너무 좋네요. 저 멋진 남자는 누구까요 오늘 올라는 길이요. 암릉도 네, 좀 나타나고 네, 도좀아 너무 좋죠 이 코스, 진짜. 간웅봉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드디어 간웅봉에 도착을 했습니다. 간웅봉입니다. 변사마도 간웅봉. 어우, 전망 내가 아주 멋지네요. 또 이것도. 코스가. <웃음> 오, 이쪽은 좀 낙석 그여행점 있는 것 같아요. 내려오면서도요 서예를 보니까 아, 간타서만 나올 따름. 어 하산길은요 상당히 좀 미끄러우니까 조금 조심해서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. 송입니다. <놀람> <놀람>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게 너무나 좋겠죠. 자, 하나 둘.